말은 참, 뭐, 보는 걸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보고, 들어보고, 코로도 맡아보고, 입으로도 먹어보고, 손으로도 만져보고, 생각도 해보고, 가보기도 하고, 뭐 하여튼 본다는 걸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꼭 말이 그렇게 붙어든 게, 그만큼 팔 정도가 정견이 체질화 되어 있습니다. 뭐 생활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그냥 체질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불교는 따로 하려고 하면 안 돼. 잘하면 그냥 불교가 돼버려요. 천하 쉽죠? 근데 견해라는 게 이제 보통 말로 일수사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은 한 가지 물인데 업에 따라서 견해가 달라. 그 업견이라고 그래. 다시 말하면 사람이 볼 때는 물을 음료수나 농수나 공수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귀신이 볼 때는 그렇게 안 봐요. 귀신이 볼 때는 물을 어떻게 보느냐, 불로 본다 그랬어. 불. 그러니까 귀신 쫓을 때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물을 뿌립니다. 그러니까 스님들도 그, 저만식 할때 물로 뿌리잖아요. 구령토수라고 이제 물로 뿌려요. 다. 그왜 그러냐. 그, 보이지 않는 귀신은 우리처럼 물로 생각 안 하고, 불로 생각해. 이게 놀라서 다 죽거나 달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 천신들은 어떻게 보느냐. 물이라고 안 해. 유리로 본다. 그래서 그래서 천신들은 물 위에 걸어다니는 거예요. 유리니까. 천신들은 그몸 무게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도그 경신술을 하게 되면 물 위에 뜨잖아요. 삐리병 같이 물에 떠 이렇게 여러분들도 물 위에 걸을 수가 있어요. 그 넓은 스치로풀을 발에다 달고 가면은 안 빠져. 그 기술이요 사실 별것도 아니야. 예? 달마 대사께서도 물 위에 걸어댕겼잖아요. 예수님도 이제 그 정도는 급수가 이제 같은 천신급이야 그 것이. 근데 고기는 물을 의식 못한다. 그래서 억당으로 본다. 그래, 고기는 우리가 공기를 의식 못하듯이 몰라. 자기 집이니까. 그래, 일수사견이라. 그왜 그러냐? 업이 그래서 그래. 견해는 업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 절대로 고기를 그 극락 세계에 보낸다고 극락전에 갖다 두면 안 돼요. 튀어서 죽어버려. 그냥 숨도 못 쉬고 죽어버려. 나쁜 놈을 좋은 일을 하라고 하면 얼마 못가 죽습니다. 좋은 사람도 나쁜 짓거리 허락해서 기연이시켜내면 죽어버려. 근데 말은 그래. 저놈이 마음이 변했는가 없다. 나쁜 놈이 갑자기 좋은 일을 하면 죽을란가 없다. 알아요. 그게. 업이 달라. 업이. 그렇게 업에 따라서 견해가 달라. 그 업견이라. 견해가 다르니까 인생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함부로 강요를 하면 안 돼. 그 업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의사들은 한수더또 물이 뭐냐? 에치투오다. 그래. 응? 요새, 요새 의사들은 그래. 과학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이 아니에요. 사실은 일주 오견이에요. 견해가 하나 더 늘었어. 그만큼 이제 견해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을 바르게 해야 돼. 수도하는 사람은 생각만 발라가지고 안됩니다. 말을 바르게 해야 돼. 왜 그러냐. 말이 씨가 되니까. 구업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받게 되면 반드시 그 파장에 의해서 결과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구십 화문이라 입이 화끈지다 그런 말도 있고 그래서 정구업진을 자꾸 시키잖아요 청정하게 구업을 진원으로 이렇게 막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 행동을 바르게 해야 돼. 그걸 정업이라고 그래. 신구의 삼업 중에 정사, 정어가 나오고 마지막 업이 정어가 되면은 이제 신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두개 나가버렸으니까. 그래서 직업으로 보면 안 돼. 이 정업이란 말은 행동, 하는 짓, 그렇게 봐야 돼 행위. 그게 발라야 돼. 아무리 생각이 바르고 말이 좋아도 결국 행동을 나쁘게 하면 그 사람은 인격자가 안 됩니다 우리가 말로는 상대를 감동을 시키기는 쉽습니다 호소하면 돼 털어놓고 말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털어놓고 호소를 하면 감동은 되는데 감화가 안 돼요 결국은 감화는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때 가정교육할 때는 반드시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 그래야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태아교육을 잘해야 돼. 그럼 엄마가 직업이 문제가 아니요 가정에 충실해야 돼요. 부모 잘 모시고 남편 잘 받들고 뭔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마음으로 존경하고 공경하고 모시는 자세를 가져야 태아 교육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면은 이제 유아 교육을 잘 해야 돼. 저잘 먹이고 시간 따라서 속상하지 않게 잘 그렇게 보는 데서 그렇게 해야 돼. 근데 그냥 얘기 나서 와 그냥 던져 놓고 그냥 죄 없는. 친정어머니 시어머니한테 맡겨놓고 돈 번다고 또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 그놈이. 절대로 안 돼. 우리 말이 세살 버릇, 여든 살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4년간 엄마가 뱃속에서부터 4년간 세살 버릇을 들려야 돼요. 그래야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학교 교육은 저 교육이 아니에요. 기술 교육이라 물질 어떻게 하면 은안 지고 이기고 막 계속 경쟁하는 그런 거지 인성교육은 안 됩니다 허기는 해도 효과가 그렇게 100% 안 나와 벌써 버릇이 3살에 다 되어버렸는데 그놈이 갈쳐지겠습니까 복잡해 그렇게 하면 안돼 그래서 행동으로 교화를 해야 돼 그래야 감화가 됩니다 그런데 옛날 어른들 보면 은 자르긴 자른다는데 너무 지나쳐가지고 유교하고 불교가 너무 지독하니 기도를 잘해가지고 며느리들 고랑땅을 먹였어요. 시집살이를 자꾸 하니까 이 며느리 젊은 놈이 태아교육이 되겠습니까? 유아교육이 되겠습니까? 맨날 속에서 그냥 이놈의 짓고서 불이나 놔버려라. 그러니 무슨 놈의 일이 돼? 그냥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가까운 교회로 간 거야. 교회로. 내가 보기에는 아마 50%가 그렇게 해서 애들을 배려 놨어. 우리 기성세대가 자기 잘한 건 좋지만, 그 어떻게 그렇게 며느리 이제 어른 되면 말 듣습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시어머니를 잡아버리게 나아져. 응? 복수래, 복수래. 그래서 한국 사회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가정이 종교 때문에 아주 망하게 돼 있어. 큰일이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부터 자비심으로, 자비심으로 그제 누구라도 사랑하고, 돕고, 예? 아끼고, 치극하게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생활을 또 바르게 해야 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주를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잘 입고 너무 잘 먹고 너무 잘 살고 이렇게 안 됩니다 너무 잘 살면 어떻게 되느냐 당장에는 좋은데 귀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마음이 흐트러져 버려 존경할 것도 없고 애낄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절대 그러면 안돼 항상 검소하고, 전략하고, 베풀고, 그렇게 생활을 잘 바르게 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자기 능력에 맞도록, 자기 힘 따라서 분수에 맞게 살아야 돼잘 살면 좀 풀어먹이고, 못 살면 전략하고, 이래야지 못 사는 놈이 막 퍼준다고, 막 도적질에다가 부어시 하면 그것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또 있는 사람이 말이야 인색해가지고 한 푼도 안 주고 막 그래서 항상 자기 분수에 맞도록 생활하는 거 이게 정명이라고 그래 명. 생명을 이어가는 수단. 바른 수단. 그 다음에 이제 정념. 앞에 생각사하고 뒤에 정념은 또 달라요. 신념. 이념이 있어야 돼. 나는 부처가 된다. 기어이 안 되면 내가 보살이 된다. 이런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돼. 적당하게 그냥 뭐잘살 거니 이렇게 해갖고는 안 돼. 철저하게 다음 생에 못하면 그 다음 생에라도 내가 기의 부처가 된다. 부처는 다른 거아니요 완전한 사람. 참 사람. 참다운 생각을 하고 참말만 하고 참다운 행동을 하는 게 그게 부처지. 꼭 그냥 석가모니처럼 엄청난 부처 되려고 하면 안 되니까 속상해서 못따아요 적당하게 참 사람이 되면 돼. 요 <웃음> 부처가 따로 있습니까? 불심을 가지면 다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의 마음, 청정한 마음. 그러기 위해서 이제 진실하고 선량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보살 아닙니까? 보살은 진실해야 돼. 또 선량하고 아름답고 이쁘게 살아야 돼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념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정정진 장상끝 진격하는 거예요 장상끝 지독하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목표를 향해서 부처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러다 보면 이제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요? 정정, 다른 선정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일반화, 극락 세계 피하는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 말이 여러 가지인데요. 보통 이 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행복이라고 해야 됩니다. 정정의 행복이요. 마음으로 볼 때는 최고 안정, 선정 삼매. 정신 통일이 경지. 니르바나. 정신적으로는 니르바나라고 그럽니다. 종교적으로는 극락세계라고 그래. 또 이상적으로는 피아나 세계라고 그래. 서양에서도 파라다이스라고 그럽니다. 이상의 세계, 유토피아. 거의 같아, 그 부분은. 다른 부분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지, 행복이라고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그 최고의 경지, 그건 아주 달라요. 일반적인 행복, 그 지금 요새 그 세계 행복 지수가 높은 데가 가난한 나라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실제 그 심층에 들어가면은 부처님만큼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야 최고 열반낙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팔 정도가 알고 보면은 수도 과목 중에 가장 잘돼 있는데 그게 인생의 길이다 수도 생활의 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그러면 일단은 이제 자기 완성이 됐습니다 자기 완성이 됐는데 근데 그러면 부처는 부처인데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이 있어 부처가 됐다고 가만히 앉았으면 독각불로 이제 불전도 안 놔요 산에 가서 그 부처 돌덩어리해 놓은 거 보면은 돈도 안 나, 그냥. 날라갈까봐 동전이나 한입 놓고 처이나 하지 모시지도 않아. 근데 사회에 내려와야 돼. 일단 부처가 되면은 하야를 해서 중생과 탑으로 교화를 해야 돼. 그게 바로 보살행이라 요 그게 이제 잘 아는 대로 보시지게 인욕선정지혜다 그래. 거기다 이제 한수더 올리려면은 십바람이를 해야 돼. 근데 사실은 이제 욕바람이는 내가 자주 얘기를 했는데, 복을 짓고,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법입니다. 보시지개는 복을 짓는 법이고, 인욕정지는 복을 받는 법이야. 그리고 선정 지혜는 복을 누리는 법이야. 우리가 보통 이 복이 아니면 상대 안 하잖아요. 이제 그거를... 그거를 일시에 아주 그 수도 과목은 8정도인데 수행 과목은 6바라밀이다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수행은 그렇게 하지만 복을 피는 법을 또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행은 수행이나 수학이나 무슨 수도나 이렇게 여러 가지 말하지만 그것보다도 어려웠을 때 바로 즉시 효과를 봐야 돼.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귀히 하는 거예요. 귀의 하는 거. 생명을 몸과 마음을 다 바쳐버리는 거라. 아주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지신 귀명이라. 임진년 용현대 용이 뭐요? 용본 사람 손들어봐. 아, 어떻게 생겼어요? 우선 이 세상에 제일로 센 파워를 가진 존재가 용입니다. 근데 그걸 본 사람이 없어서 자축이며 진사오미는 알아도 몰라. 용이 뭐인지를 몰라. 근데 우선 용은 그 크기로 하면은 소룡, 중룡, 대룡이 있어요. 용이 그렇게 달라. 그 다음에 이제 색깔로 봐서는 요 황룡, 청룡, 정룡, 흑룡 뭐 이렇게 용이 또 빛깔이 다르습니다. 그리고 영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일찰나를못 지내가요. 그래서 몰라 사람들이. 분명히 영을 보, 볼 수는 있는데 대부분이 못 보니까 몰라. 그래서 그렇지 세상에 제일 로 오래 못 사는 게 하루살이 아닙니까. 그래도 하루살이나 하레, 하루나 살아요. 근데 영은 하루가 뭐예요. 찰나, 찰나에 버쩍하면 끝나버려. 이렇게 무서운 것이야.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 용이 움직이면은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바람도 불고, 호풍 한우 하잖아요. 근데 세게 움직일 때는 그걸 벼락 친다고 그래요. 벼락. 그럼 눈으로 볼수 있는 건 번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 천둥. 그런 거예요. 천둥 번개친다 그러잖아요. 그게 다 용이 그래. 그왜 그러냐? 이 용은 지혜의 용이요. 반야 용선을 타고 관세음보살님이 다니는 건데, 그래서 반야 용선이라고 합니다. 이 반야는 지혜인데 용은 지혜가 많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용이 지혜가 많으냐? 그러면 지상에 있는 모든 음기가 서리면은 중생들이 피해를 봐요. 그러니까 용이 딱 보고 있다가 그 음기가 제일 많이 서리는데 되고 그냥 빡 벼락을 쳐 버리네. 그러면 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훌륭한 존재가 용이요 여러분들이 용과 같이 지혜스럽게 살아야 돼. 그 지혜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육바람미를 실천하고 십바람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방편을 알아야 돼. 방편 아무리 지식이 많고 능력이 있어도 방편을 모르면 안 돼요 뭐든 방법을 강구하는 편리한 그게 있어요 방편을 많이 알아야 돼 그러려면 지식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직관도 있어야 되고 많이 있어야 돼 한두 가지 가지고 안 돼요 그러고는 반드시 원을 세워야 돼원 최고 목표를 딱 하나 설정을 해야 돼 그래야 그 목표 달성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행복이다고 희망이라고 이러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한다 원을 세워야 돼 최소한 보살이 돼서 부처가 된다 이렇게 단계적으로라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힘을 모아야 돼힘 없는 놈은 또뭐 방태 나무있 써도 안 됩니다 우리 불자들은 친절하고 그렇다고 비굴하게 굴리지 말고 당당하고 또 지나치게 또교만해면안돼 없어도 좀 당당하고 이래야 되는 거라요. 그게 힘이요. 내면의 힘이 있는 사람은 절대 구르지 않습니다. 비구르지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직관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육바람일의 지혜는 관찰지고, 같은 반야 지혜지만은 앞에 것은 관찰을 잘 하는 지혜고, 마지막, 십바람일의 지혜는 실상 반야라. 관조 반야가 아니에요. 앞에 건 관조하는 반야인데 살피는 거라. 이거는 살피는 게 아니에요. 직관해버리는 거예요. 딱 찍어버리면 속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행을 잘 하다 보면은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뭐나 이렇게 딱 보고는 딱한번 보고 눈딱 감으면 이게 딱 나옵니다. 영상이. 좋은 사람은 하얗게 나오고 속이 시커먼 놈은 시커멓게 나와. 그게 아주 간단해. 그게 아주 간단해.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십바람이를 통해서 해 가지고 잘 살아야 돼. 이제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 되신 날 성도절을 기리는 이제 의미, 의미의 뜻 그거를 이제 다 아셨죠? 그럼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자,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